이책에는 챗GPT와 좀 유사한 프로그램으로 나와 있는 게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리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도 이 리튼이라고 하는 회사가 정말 어, 좋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조만간 조금 연락을 해서 어, 컨택을 해가지고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런 카피라이팅이라든지 블로그 포스팅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상세페이지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다양한 내용으로 글을 작성을 해줍니다. 어, 조금 비싸다고 들었습니다. 비싸다고 들었는데 이게 금액이 아래 34,900원이네요. 34,900원이고 그리고 어, 저는 쇼핑몰을 하니까 상세 페이지를 좀 눌러서 보면 은 얘가 상세 페이지에서 자주 사용하는 내용들 있잖아요 상품명, 추천 멘트, 판매 대상, 상품의 강점, FAQ, 배송 안내 이런 내용들을 자동으로 적어주는데 이게 크로바 AI 기반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네이버에 있는 블로그나 상세 페이지에 있는 거 한마디로 스마트 스토어에 있는 내용들 텍스트로 적혀져 있는 거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자동으로 여기 를 작성을 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다가 여러분들이 만약에 홍보하는 걸 만든다 라고 한다면 챗gpt 보다는 리튼이 더 파워풀한 채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제가 뭔가 판매하고 싶은 상품이 있어요 제가 뭐 저는 쇼핑몰 강의를 하니까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스마트 스토어 매출내는 이북이 상품에 대한 한줄 소개고, 특장점은 유명 강사 다나쌤이 직접 경험한 판매 노하우를 담고 있다. 그리고 포함 키워드에다가는 퇴사하고 싶은 사람 모두 모여라. 뭐, 이런, 이런 내용. 부업, 음, 이런 내용이나, 어, 그냥 대충 한번 적어볼게요 이거는 사실 제대로 안 나올 것 같긴 합니다 자동 생성을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그러면 퇴사하고 싶은 사람 모두 모여라 부업으로 월 천만원 버는 방법 노하우 공개 핏 퇴사 유발자 이게 상품명이 되고 책 내용대로 따라 했더니 정말 수익이 났다 그리고 퇴사 유발 강의를 듣고 창업했다 그리고 뭐 여러 개를 이렇게 생성을 해보는 거죠 그리고 제이 인생이 시작이 됐다 이 내용들을 여러 개를 이렇게 갖고 있으니까 이 내용들을 가지고서 제가 뭐 이렇게 리뷰 작성한 것처럼 이렇게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판매하는 대상은 퇴사를 준비하는 사람들 부업을 찾는 사람들 월급만은 부족한 사람들 마케팅을 배우고 싶은 사람들 이런 식으로 있는데 뭐더 찾고 싶다 그러면은 개발 생성을 하면 은더 이렇게 자세하게 좀 찾아 주고요 상품의 특장점으로 해가지고 퇴사 <웃음> <웃음> 진짜 학습을 좀 많이 했나봐요. 퇴사 후에 6개월 동안 매일매일 한달 수익이 500만 이상 달성을 했다. 현재 온라인 강의, 오프라인 강의 진행하면서 월 천만원 버는 사업가로 성장을 했다. 요거는좀안 맞는 얘기니까 좀 빼야 될것 같고 초보들도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상세페이지 기획부터 네이버 상위 주출 전략까지 가르쳐준 저는 가르쳐줄 생각은 없었는데 가르쳐줘야 될것 같은 느낌이네요. 그리고 어떤 사람이 들으면 좋겠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은 막 이렇게 제 강의까지 목차까지 다 뽑아서 만들어주는 엄청나게 똑똑한 아이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얘가 데이터를 뽑아주니까 저는 오이씨 이거 너무 괜찮잖아 그러면 하트를 이렇게 눌러놓고 나중에 이걸 이용을 해지 페이지를 만들어야지 이걸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만들어진 내용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제가 좀더 디자인을 좀더 쉽게 하려면 말 그대로 미리 캔버스 같은 아님 캔바 같은 디자인을 사용을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런 강의를 모집하는 모집 페이지를 만드는 거니까 상세 페이지 템플릿으로 들어오고 여기에다가 퇴사유발이라고 제가 적어주고 여기에다가 교육 클래스에 대한 이야기니까 교육 클래스에 대해 가지고 사용할 만한 템플릿을 여기서 한번 골라 보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요거를 한번 사용을 해 볼게요 그러면은 리튼에서 나왔는 어, 상품명에 있는 거를 여기에다가 써주고 월 천만원 버는 방법 대공개 핏 퇴사 유발자 이런 식으로 써주고 그리고 좀어 여기 밑에다가 제가 누구인지 요런 거는 밑에다 이렇게 적어 놓고 한 페이지 더 추가하는 거죠. 여기에다가 이런 사람들에게 추천합니다. 아까 리튼에서 추천하는 판매 대상들이 있었잖아요. 이런 거를 여기에다가 맞춰서 쓰는 거죠. 그리고 부업을 찾고 계시는 분들 그리고 부족함을 느끼시는 분들 그냥 되게 단순하게 적는다고 생각을 했을 때 그냥 리튼에서 나왔는 걸 가지고 이렇게 작성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부분으로 해서 어, 추천 멘트에 뭐 강의를 시작했어요. 뭐 이런 내용들을 밑에다가 적어줘도 되고 그래서 여기에다가 평생한 후기 뭐 이런 식으로 적어 가지고 왼쪽, 오른쪽 에다가 이제 대화하 는것같은 텍스트 를 여기 에다가 집어넣 으면 되는거 죠？뭐 자막 이런 것들도있 으니까 음 말풍선 을 찾아볼까요？음, 이런 게 있으니까, 요런 데다가, 요렇게 적고, 요거를 비슷하게 해가지고, 하나 더 복사해서 밑에다가 적고, 이렇게 생생한 후기, 뭐 이런 식으로 넣어서, 뭐 했어요. 수익이 나더라고요. 뭐, 제2인생을 시작했어요.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적어주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리뷰들이 만들어집니다. 이거 뭐 지금 대충대충해서 디자인을 제가 잘안 맞췄지만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해주고 왼쪽에 보면은 요소랑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여기에다가 제가 요즘에 3D에 좀 빠졌는데 3D 아이콘 같은 게좀 이쁜 게좀 많이 나와 있기는 하더라고요. 3D 음, 사람이라고 한번 쳐볼게요. 그러면은 이런 사람들이 있죠. 이런 총각 하나 데려다가 이렇게 올려주고 그리고 뭐또 여자 사람도 좀 찾아가지고 뭐 올려주고 이런 식으로 해주면은 되죠. 유튜브 네, 오늘 영상 재방송으로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요런 요렇게 해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페이지를 만들고 나서 한 페이지 더 열어가지고 템플릿에 또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까 리틀에서 적어준 거 중에서 판매 대상이 있고 상품의 강점이 있었어요. 그에 대한 내용들을 쓸게 있으면은 여기에다가 연결해가지고 이제 써주는 거죠. 여기에다가 뭐 상품의 강점으로 해가지고 퇴사 음. 유발자가 여러분들을 지켜, 어과 함께 매출 성장으로 갑니다. 뭐 이런 식으로, <웃음> 이건 제가 적은 멘트지만, 여기에다가 여기 지금 퇴사, 뭐 준비하시는 분, 뭐 이런 내용들이 있는 거를. 복사를 해서 여기에다가 음, 집어넣는 거죠. 근데 이게 비단 저는 지금 제 강의에 대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지만 여러분들은 강의가 아니라 어, 쇼핑몰 기념, 개념으로 해가지고 상품 판매하는 개념으로 해가지고 좀더 적는다면 좀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좀 귀찮아가지고 이렇게 대충 넣었는데 이런 식으로 작성해주고 그리고 밑쪽에다가 밑에 쪽에다가 넣어주는 것도 여기에다가 사람들이 이렇게 들어가져 있지만 이런 사람이 들으면 더 좋아요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어 추가를 해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왼쪽의 요소에서 이제 또 찾는 거예요 리튼에서 지금 퇴사를 준비하는 사람들 이라고 했으니까 퇴사 찾아보면 은 퇴사를 좀 준비하는 사람들 <웃음>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웃음> 관련 있는 걸로 이런 사람이 들으면 좋습니다. 뭐 이런 걸로 해서 여기에서 월급 뭐 이런 거 찾고 마케팅 뭐 이런 거 찾고 해가지고 넣고 FAQ 같은 것들도 있으니까 왼쪽에 있는 템플릿을 하나 더 추가해가지고 FAQ로 많이들 물어볼 만한 거뭐 아까 그이 주차별로도 여기 얘네가 강의 이거 뽑아줬잖아요. 요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적어주면 되는 것 같고 그리고 어또 질문하는 것들에 대해 가지고 왼쪽 템플릿에서 골라줄 때음 질문 답변 뭐 템플릿들 이렇게 찾아보면은 질문 답변하는 템플릿들이 있을 거니까 그런 템플릿 중에서 어 골라가지고 넣으면은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요런 게 있네요 그럼 여기에다가 요 내용 넣고 그리고 나서 전체적으로 테마 부분으로 가 가지고 음 테마 어디 있지 응. 테마로 가 가지고 제가 원하는 디자인의 색상을 한번 찾아보는 거죠 여기에 넣는 것 중에서 어, 내가 제일 쓰면 은 괜찮을 것 같은 거어이 이생, 색이 좀 괜찮을 것 같다 그러면은 요걸 모든 페이지에 다 적용해서 톤앤메뉴를 전체적으로 다 맞춰서 이렇게 넣어 주면 은 음, 좋을 수 있겠죠 그럼 새로운 디자인이 만들어지는 것 같으니까 훨씬 네 새로운 디자인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리틴이나 뭐 픽토리 이런거 그리고 음, 딥엘 그리고 챗 GPT 이런 것들 이용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상세페이지를 만들 때 훨씬 좀 빨라질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